네 안녕하세요. 퀀텀캣의 MD용입니다. 저희 퀀텀캣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파워뱅크를 주로 만드는 회사고요. 저희 주력 제품은 용량 120암페어짜리 파워뱅크였어요. 뭐 가방 형태로 생긴 것도 있고 플라스틱 뭐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이게 120짜리예요. 제 생각에는 저 120짜리 정도면 야외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용량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더큰 용량의 배터리를 원하셨어요. 참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가장 큰 용량의 파워뱅크를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 제품은 2 8 0페어짜리 파워뱅크입니다. 무게 29kg 아, 3대500 정도 들면 여성분이라도 충분히 들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29kg 정도면 한번 들어볼까? 손잡이가 어, 들만해 어, 길이는 44cm고요 높이가 한 26.5랬죠 26.5 그리고 두께는 16cm입니다 자 이게 120이고 이게 280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뭐가 이상하죠? 사이즈 차이가 크게 안나요 그렇죠. 용량은 120, 280 2배 이상 넘어가는데 무게 차이는 약 10kg. 사이즈는 약간씩 더 커요. 위로 2cm. 두께는 뭐한 3cm. 길이도 2cm. 용량이 2 8 0 m 페인데 이렇게 컴팩트하게 작게, 물론 작진 않아요. 그래도 용량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거예요.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e 셀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짠. 자, 이 e 셀은. 그 이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브 에너지라는 회사에서 만든 280짜리 인산철 배터리 셀입니다 요 셀은 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물론 연구용 그런 건더 좋은 거 있겠지 판매되고 있는 셀 중에서는 에너지 압축률이 가장 높은 편이에요 2 8 0이만큼 들어간다니까 요게 4개가 들어갔어요 하나 둘셋 네. 요 셀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크기가 작은 대용량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제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제품에는 그 300A 짜리 BMS가 달려있고요. 뭐, 최대 출력은 3000W 정도 무난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항상 2500 정도, 12V는 200A, 2500W 정도 이하로 쓰시길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드레이스가 다 들어있어요. 뭐 액티브 밸런스라고 하죠. 이퀄라이저 들어있고요. 여러분들 맨날 어떤 분들이 그런 거 문의하시더라고 여기 보면 셀 밸런스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밸런스 단자도 있어요. 근데 이 밸런스 단자는 셀 전압 확인용이지 실제로 이걸 통해서 밸런스 충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이 안에는 이미 이퀄라이저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버터를 연결하는 대저리로 달자고요. 여기에 인버터를 연결하면 어, 3000W 정도는 무난하게 뺏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2500W 정도 뺏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 정도면 웬만한 전자제품은 다 돌려요. 전자레인지? 1000W 조금 넘습니다. 충분하겠죠? 커피포트? 커피포트 아무리 센 것도 1900W, 2000W 그래요. 뭐 충분하죠? 여러분들이 쓰는 전자제품 중에서 아마 출력이 제일 센건 저걸 거에 커피 머신이 2 5 0 0 w 까지 나오는 걸본 적이 있고요 근데 그건 업소용이에요 음. 업소용이고 그리고 인덕션이라고 하죠 아, 사실 나왜 밖에 나가서 인덕션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밖에 나갔으면 숯불로 하는 게더 좋지 않나? 왜 인덕션을 쓰지? 뭐 인덕션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출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거잭 같은 경우도 밑에 3개 3개가 달려있고요 3개 정도면 아마 캠핑용품 사용할 때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USB 충전 두개 달려있고요 하나는 그냥 USB고 하나는 요새 C타입이죠? 네. PD 2.0은 아니에요 고속 충전은 되지만 PD 2.0은 아니다 이런 게 달려있고 요거는 그 DC 19V 출력이에요 전원을 껐다 켰다 할수 있고요 19V는 어디서 많이 쓰냐면, 그, 노트북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굳이 쓸 필요 있을까요? 시골짱에다가 반수 넣을 때더 꽂아도 됩니다. 여기 XD90은 출력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충전으로, 충전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파워뱅크와 같이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인데, 이건 220V 충전기입니다. 보통 한전 충전기라고 부르죠. 4 0어짜리 충전기를 사용하면 되고요 이게 280일 이죠4 0어 충전기를 사용하면 충전시간이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280A 네, 4 7 2 8 예. 7시간 정도 계산하면 완충이 되는데요 사실 네. 7시간보다는 더 걸려요 왜냐? 4 0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밀어넣는 게 아니에요 4 0어를 밀어넣다가 그 CC라고 불러요? 들어봤죠? CCCV? 네. 그게 뭐냐면 40A를 쭉 밀어넣어 꾸준하게 일정한 전류 컨스턴트 커런트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배터리 전압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점 올라가겠죠?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충전 중에 충전기 빼면 바로 전압 떨어져요 충전 중에 14.6V까지 올라가요 그럼 그때는 충전기가 전압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전류를 줄여줘요 천천히 그렇기 때문에 7시간보다는 더 걸립니다. 대략 많이 걸릴 때는 10시간까지도 걸려요. 물론 100% 충전할 때 그렇고 90% 충전할 때까지는 거의 뭐 6시간 정도면 충분히 6시간 조금 넘게 90%까지는 쭉 41표로 밀어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제품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요새 또 많이 문의해주시는게 있는데 바로 인버터와 어떤 충전기들이 내장된 오리런 제품을 많이 문의해 주십니다. 이 제품은 오리런 제품은 아니에요. 어떤 제품이다? 용량을 확실하게 크게 만든 기본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오리런 제품은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만들어야 될까? 왜냐면 오리런 만들면 들어가는 부품이 많은 만큼 고정 확률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에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대용량 인버터를 넣기가 힘들어요 3000와트 인버터? 3000와트 인버터가 이만한데 이걸 넣었다가 딱 넣으면 사이즈가 이만해시잖아 인버터는 아무래도 대용량 인버터는 밖에다 빼놓고 따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이 제품은 완전히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이 파워뱅크로 전기를 얼마나 쓸수 있을까요? 자, 280A라고 하면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계산을 편하게 하려면, 그, 가전제품 소비전력, 뭐로 표시되어 있는지 않아요 와트. 와트시, 정확히는. 1 네. 시간에 메다트를 쓰냐. 와트시로 표기가 있고요. 와트시로 변경을 해보면, 280 곱하기 표준전압 12.8V입니다. 하면은, 약, 3 3600와트시가 나와요. 3600 요것만 외우세요. 외우기 쉬운 숫자 아닌가요? 3600자 네. 3000와트만 3600만 기억해봐요. 그럼 전기장판 여러분들이 쓰는 직류 전기장판 DC 전기장판 보통 80와트 정도고 진짜 센 애가 100와트 정도 돼요. 몇 시간 쓸까? 쉬워요. 3600 나누기 100. 몇 시간? 36시간, 36시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동 히터 무시동 히터는 시동 걸릴 땐 100W 정도 쓰지만 한번 걸리면 30W 정도를 사용합니다 자, 30W 무시동 히터 3600 나누기 30와 120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해요 120시간 연속 5일 동안 쓸수 있습니다 안고 드리고 선풍기도 30W예요 요거는 다르게 해볼까요? 선풍기 5대 아까 5일이라고 했지? 선풍기 5대는 24시간 내내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물어보시더라고 미니 에어컨 미니 에어컨 만약에 규류 제품이라면 에어컨 자체는 330W고요 거기서 인버터에서 소비되는 거 10% 딱 더하면 360 정도 나와요 오! 계산하기 쉽다 3600 나누기 360몇 시간? 10시간 그리고 갤럭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 갤럭시 21이고요 제 배터리가 4,000mAh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 이상한 게 있어 4 a 라고 하면 되지 왜 4000mA라고 할까? 더 있어 보이잖아 있어 보이나 그게? 4 a 로 합시다 우린 3.2V 4암 a 예요 그러면 제의 와트시로 환산하면 1 2 8 w 시입니다 대충 막3600 나누기 12.8 하면 돼요 그럼 몇 대? 280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핸드폰 완충 280대 그리고 제가 쓰는 노트북이 그램이에요 LG 그램 그램 바닥을 보니까 배터리 용량이 7 2 w 트시라고 적혀있더라고요 3600 나누기 7 2이 네, 노트북을 50대를 동시에 완충시킬 수 있는 용량입니다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그건 시간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1000와트 전자레인지 음 3.6시간 사용 가능하겠죠 3600 나누기 1000 근데 왜 의미가 없냐 커피포트도 3시간 돌리나요? 전자레인지를? 언제 쓰죠? 전자레인지 같은 건 잠깐 5분씩 돌리는 제품이에요 5분씩 돌리고 커피포트도 물을 뭐 목욕물 끓일 거 아니잖아요 커피 한잔타 먹을 거 아니면 컵라면물 부을 거 5분 10분 끓인다고요 그런 거는 5분 10분 하루에 뭐 10분씩 했을 때 아니 뭐 일주일 내내 쓰죠 또 궁금한 제품 있나요? 뭐몇 시간 쓰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버스킹을 한다 그런 앰프? 그런 앰프, 어떤 건뭐 몇천와트짜리도 있지만, 실제 쓰는 거는 몇백와트짜리더라고요. 뭐 한, 큰 것도, 소리 좋은 것도, 200와트? 200와트, 뭐 300와트까지라고 해봐. 그럼 3600, 나누기 300. 그럼 12시간 공연할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조명? 아, 요새 LED 조명은 메와트밖에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조명, 방을 실내를 환하게 밝힌다 그 정도에 맞아 1 0 0와도안 되거든요. 36시간 사용이 가능하겠죠. 전문가 조명이 죠몇 백와트짜리 그것도 대여섯 시간 촬영에는 충분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이 배터리의 사용 시간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캠핑카에 매립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매립했다가도 가끔씩 다른 곳으로 들고 가서 쓰고 싶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들고 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굳이 들고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충전해서 다시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아, 근데 그러려면 카트가 하나 필요하겠다. 카트 하나 수배해 봐야 되겠는데? 그러게. 왜그 생각을 못 해봤을까? 어쨌든, 그런 제품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량에 올인한, 기본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저희 퀀텀캣에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280A짜리 대용량 파워뱅크입니다 과연 이 제품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될까? 상당히 궁금하네요 제 생각엔 조금 무거워요 아까 들어봤죠? 사진 촬영한다고 어땠어요? 책상에 못 올렸어요 왜? 3대500 하잖아 <웃음> 네. 네, 오늘 촬영은 이 정도로 마칠게요. 오늘도 저희 뭐 약간 광고 방송 같은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